안녕하세요. 메시탈출연구소의 이정원입니다. 초반에 이제 운동을 하실 때 턱걸이를 하시잖아요. 이 턱걸이는 정말 정말 사실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초보자 분들이 제발 턱걸이를 안 하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턱걸이를 하는 거는 사실 이런 광배근을 위해서 등 운동을 위해서 잖아요. 근데 이 광배근을 운동시키는 게 턱걸이만 있는 게 아닙니다 광배근을 운동시키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정도가 있죠 이렇게 횡으로 당기는 운동과 당기는 운동이 있습니다 초보자분들은 대부분 사실 이렇게 라운드 숄더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여기서 그냥 이렇게 당겨 버리면요 오히려 이런 식으로 어깨가 씹혀 가지고 다치시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견갑의 기능이 더 정밀하게 유구가 된다는 겁니다. 저는 로우 계열의 운동을 먼저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등 운동을 어떻게 하시냐면 당기실 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여기를 써 가지고 당기시는 분이 많아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근데 등 운동을 제대로 하시면 어떻게 되시냐면 혹시 보이실까요? 이렇게 넘어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넘어가시는 게 허리가 꺾이지 않은 채로 배를 잡은 채로 이렇게 넘어가실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홈트레이닝을 하려고 보통 턱걸이랑 푸시업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은 저는 턱걸이 대신 대체할 운동으로 인버티드 로우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횡으로 당길 수 있는 운동이 되는 거죠 장점이 뭐냐면 숄더패킹 기능을 향상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숄더패킹이라는 게 많은 분들이 뭐 후인, 하강 뭐 이거를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정상적인 숄더패킹이란 운동을 할때 어깨가 왔다 갔다 하지 않는 거를 숄더패킹이라고 합니다 이 인버티드 로우가 숄더패킹에 도움이 되신다는 거 그래서 인버티드 로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버티드 로우를 하다 보면 초보자들이 좀 실수를 많이 하시는 게 있어요. 딱 올라가실 때 올라가려는 마음이 너무 급하다 보니까 머리와 가슴 부분만 먼저 올라오신다는 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머리부터 엉덩이까지가 정렬이 돼가지고 가로로 그대로 올라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가슴이나 목만 먼저 올라가시면 안 됩니다. 이 안경은 도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다리를 뻗을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머리부터 이 발끝까지가 가로로 딱 정렬이 되면서 명치를 이 명치를 바에 붙인다는 느낌으로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내려오실 때또 많은 분들이 이제 긴장을 풀어가지고 내려올 때 가슴이 굽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가슴이 굽으면서 자동적으로 어깨가 튀어나옵니다. 그러면은 인버티드 로우를 할수 있는 그런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실 수가 없어요 여기 클로즈업 화면을 보시면 되는데요 보시면은 가슴이 그대로 펴진 채로 내려감을 볼수 있어요 이분은 팔꿈치를 아직 완전히 펴진 않으셨는데 가슴을 편 채로 쭉 늘리는 느낌이 되면은 능형근이 많이 강화가 돼요 흔히 말하는 이제 쇼이터 패킹의 기능이 향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올라가실 때 머리 끝부터 엉덩이까지가 정확하게 가로로 올라가고 내려올 때도 가슴을 편다는 느낌으로 쫙 내려오시면은 능형근이 강화되면서 광배근또 들어가고 멋진 등 운동이 될수 있습니다